어. 하나, 둘, 셋. 오이. 어, 갑자기. 어? 심장 떨려. 복불. 뭐라고? <웃음> 잠깐만요. <웃음> 뭐야, 뭐야? 자, 나오세요. <웃음> 아, 네. 잠깐만요. <웃음> 아. 야, 나, 나오세요 오케이. 반차 스렁기 뭐, 어, 아니야. 반렁기 복부 복음료도 하고 오마이갓. 네, 이다 근데 나는 주렁기 좀 잘하는데. 근데 돌리는 사람이 중요한데 돌 네. <웃음> 우리 순서 정하자 누가 제일 네. 먼저 들어가야 돼? 내가 먼저 들어갈게그 근데 나도 마치지 말고 잘해, 잘해. 아, 그럼 아, 세 번째, 나, 나난 마지막, 잘해. 마지막 잘해. 들어갈게 어. 내가 몇, 몇 번? 1번, 2번, 2번, 3번, 4번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순서대로 서있자 4번, 4번. 이거 어, 근데 여기 안될것 같은데 와, 완전 길어 자, 이거 여기 야구 너무 핀다. 짧아, 줄이. 그렇지. 의이지애나 제발, 제발, 제 나오세요, 나오세요. 근데 <웃음> 구멍이네. 자신 있게 자기가 먼저 한다더니. 내가 먼저 들어가 오케이, 좀 천천히. 매년히 하나, 자, 두번 이거 줄이 너무 허술해요. 줄. 앞으로 좀 가야 돼요. 줄이 네. 너무 허술하다고요. 오래 다를 것같요이정한 그렇지. 네. 네. 헬리가 걸렸네 나 아니 나 너야! <웃음> 너예요! 배진이 나잖아요 아, 아 <웃음> 근데 네. 줄을, 줄을 좀 가까이 오셔야 될거 같아 아니 아니 그건 그냥 신 진영이가 잘못한 거야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가까이 먼저 왔잖아 잘 돌렸어 잘놀렸어 아니 근데 나 머리에 닿았어 줄이 갈게요 <웃음> <웃음> 네 <웃음> <웃음> <웃음> 지금 뛰어! 앞으로 조금 가시고 <웃음> <앞에서> 가야 <웃음> <웃음> <게> <웃음> 돼, 돼.